왜 그러셨습니까? 왜? 누구나 비밀은 있지 않나, 대위 그뜸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면 되지 않나, 죠 아, 네, 진짜 졸라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만 버리고 미사일도 아직 두 개밖에 못 찾았네요 하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건 전의 문제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미사일이나 찾아 아, 장군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내가 무슨 문제? 다 조국을 지키려고 아, 한 일이야 무슨 개소리입니까? 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시덥지 않은 이유로 발목 잡을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뭐가 중요하지는 내가 제일 아, 잘 알아 이제 완전히 미치셨군요, 장군님 자네야말로 어떻게 된거 아닌가, 전 가끔은 손을 더럽혀야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다 일이 꼬이면 턱고 묻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네, 그래도 전우까지 묻지 말아야죠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 가서. 진짜 나쁜 놈들이나 찾아. 일단 쉐도우나 철수 시키시죠. 그래이브즈한번 <웃음> 물면 절대 안 놓지. 아무리 자네라도 건들지 않는 게 좋을까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시죠. 싫다면? 그 자식부터 처리하고 장군님께 가죠. 동작 그만! 아케로스! 여기 주목해! 저 제군들! 기지를 되찾으러 가자 대원들을 구출하고 그레이브즈를 처리할 거야 언제 지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우린 이제 원포원도 아니고 로스 바케로스도 아니다 같은 팀이지 고스트 팀! 기본이 좋군, 사이먼 함께할 사람은 마스크 챙겨 강요는 안 한다 이 특수부대 시설은 섀도우보단 우리가 더잘 알지 이건 우리한테 유리해 그래도 탈록한게 알려졌을 테니 데뷔 중이겠지 고스트 팀을 두 개로 나눠서 진입한다 1팀은 프라이스, 가즈, 나, 그리고 바일런 2팀은 고스트, 소프, 로돌프, 로스바케로스 1팀이 터널을 통해 활주로로 가서 헬기를 확보한다 우리 파일럿이 조종할 거야 이 팀은 기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헬기가 입구 게이트를 파괴하면 그레이브즈를 잡으러 들어간다 아마 놈은 정예 병력과 함께 본부에 짱 박혀 있을 거다 나와 가지는 발레리아를 찾아서 확보한다 고스트 이 팀은 그레이브즈를 찾아서 죽게야 고스트는 터널이다 확인, 코드가 그대로네요 다행이지, 현지 상황은 고스트랑 소프와 대기 중입니다 알겠다, 다들 조심해 이상 좋아, 레안부 가지 뒤따라가 이동한다 자 다들 준비해 조심해 예. 멈춰 조용 뭐야? 절도 깔아놓았구만 먼저 해체해야 돼 알겠습니다 조심해 저리 와요 좋아 앞에 더 있을 거다 소리를 잘 들어봐 파이프가 레이저를 맞고 있다 타임을 맞추면 되겠어 눈상이 좋으신데요 이딴 걸 우리 기지에 깔아두다니 크레이브제이 새끼 진짜 뒤졌어 빨리 가자 저리 훈련했지. 아표로 기억나나? 물론 기억하죠 대령님. 훈련 좋았습니다. <웃음> 너도 잘 따라왔지. 임무 끝나면 우리 목장에서 타코나 해먹자고. 전쟁한다문 보이지? 왼쪽이다. 쉬. 누가 있어? 놈들이다. 제가 함정은 그어도 코드는 안 맞고 왔어 우리를 생각 못했겠지 여긴 어디죠? 지옥 가면 체력할 수 있는데 조심해 폭탄이 더있을 거다 들었나? 연막 뿌려가 하지 도착 나 역시 또 있군요 먼저 가 보복해 발견 응. 놈들이 눈치 깠군요 그 그래, 그래도 오옥볼시간을 없을 거야 위로 올라가면 활주로의 헬기가 있을 거다 우리 쪽 파일럿이 조종할 수 있어 대위 좋아 함정 없대로 이동하자고 됐습니다 가시죠 따라와 직장에서 보러 니다 기질 한가운데니까 사격 조심해 헬기로 확보하고 공중 이즈포이스. 가지는 나랑 간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를 맞지. 헬기 옆에 둘, 처리해. 드라보 6을 해기로 확보했다. 가서 이륙해 통신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이 친구 조정중 하나를 내한 들어. 우리 대원들 중에 최고의 행운을 밀지. 배아 내부로 진입한다. 따라와. 7, 맞아야 할 텐데 맞네요, 됐습니다 퀴즈가 따라와 모스터 팀, 에그 진입합다알겠습 진입합니다 모스터 팀, 준비됐다 알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로툴 접근 중 목표 식별되면 공격 바랍니다 그레브즈는 본부를 지키고 있을 거야 침투한 뒤에 흩어져 공중지원이 길을 뚫을 것 쉐도우놈들이 도망너 그때 무레이브무너 찾아서 처리한다. 알겠나? 그래 무 알겠다 고스트팀 진입할 준비 소무 표시기로 헬기가 쏠수 있게 목표를 표시해 알겠다 됐다 검문 너무 왼쪽에 있다 무도우 다수 우수우표목표압제압사터시터하지하지 케이 표시의 소프 목표 표시! 공격 요청한다! 확인했다. 발포 결심 끝내주는군요 브라보 시6 확인! 본부로 정에서 그레이브즈를 치아알레안드로드그 틈을 이용해서 알레리아를 확보한다 따라와! 이동한다! 그레이브즈가 본부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놈들을 계속 압박해! 거기 본격 목표 지장! 확인, 발포 해 씨. 확인, 발포한다. 目標我們就看 그레이브즈는 본부 어딘가에 있을이다 기관총 공격이다! 처리해! 스톱! 목표 지정! 공격을 요청한다! 확인했다! 공격 결실! 정한다. 목표 표시. 小廖今天有 남겼다, 로돌포, 열 방법 없나? 물론 있지 좋았어 들어가면 싹싹 제거. 그레이브즈도 보이는 처리해 로돌포, 기지는 유감이야 어쩔 수 없지 시작해 3, 2, 1, 폭발! 맞네요, 됐습니다 좋아, 따라와 호스트팀 내부로 진입했다 알겠습니다 진입한다 사만이 제목하 최대조 가자고 겠습니다 대령님. 시보내는거을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택하자고 놈들이 헬기에 정신이 팔렸어 그 틈을 이용해서 이동하죠 그래 발라리아는 3번 경남구에 갇혀있다 최대한 들키지 않고 그쪽으로 가자 3번 경남구 알겠습니다 그레이브즈가 변신할 것 같으셨습니까? 아니, 몰라 내가 처리한 네. 것 같다. 예. 미국인을 크린고라고 하던 말뭔 뜻입니까? 동생, 동생.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녹색 제복을 입지 그게 언제죠? 1847년 그린놈들 고홈 그래서 크린고야. 오, 몰랐습니다. 이거 아주 제대로 쳐주 놓고 있는데요. 조심해 가자. 설내는기 베리아는 경납고 반대편 컨테이너에 있다 놈들이 있을 거야 조용히 간다 이제 다른 대원들이 그레이브즈를 잡을 때까지 여길 지킨다 브라버 식스 여기는 가재 포로 확보했습니다 알겠다 조심해 그레이브즈 쫓는다 로돌프가 코드를 납니까? 아니 걔한테 는 그런 거 필요 없을걸 <웃음> 잠겼다 로돌프 열 방법 없나? 물론 있지 좋았어 들어가면 싹다 제거 그레이브즈도 보이면 처리해 로돌프 기지는 유감이야 어쩔 수 없지 설치 산 둘, 하나, 폭파! 저기다! 2층! 놈이 도망친다! 쫓아! 가! 빨리 가! 2층으로 이동! 크레이브스가 거기로 갔겠네 이동한다, 놈의 첫지가이 눈을 막자고 로돌퍼 반대편은 뭐가 있지? 훈련 시설 거기서 뭘 하려는 거지? 됐어 올라가 이 새끼 깎장내자고내손 잡아 흥. 같이 갈 거야 거스드 아니 난 대위님께 간다 둘이서 마무리 뭐지? 나군이 아닌데 이 개새끼 탱크를 꼴고 왔잖아 소피 아아, 미년놈 죽지고 있네, 아! 어? 어떻게든 지만마저 탱크를 잡으려면 더불한게필요 여긴 훈련장이니있쓸수 있는 게 있을걸 소프, 주변에서 C4를 찾아봐 나서 시서씨란어 이기고서. 지고 지금 이고서지고지고서지고 지금 이 지금 이고지이고서 지금 이기고 지금 이지이기가지이기이고 지금 이기고지이고서 지금 이기고서. 지지이이지이지 제발는 뻔하겠네! 니네의 도구라 내가 이기구나! 중에 뭐가 될까? 지금 예상 못 있겠지! 내가 기회을 줬을 때으로 갔다 했는데 속 너랑 이그 너도 똑같아 군복은 마술야난가하고 있네, 시발 새끼! 어떡 군대에서 까가으니까 이딴 짓거리나 하는 거 아니야. <웃음> 그건 진심으로 썼다니 내가 신참일 때가 생각나는구나. 이제! 네냈군 우리가 해낸 거야 총으로 탱크를 때려잡는다라 그게 되네 소프다, 고스트 로돌프랑 있다 그레이브즈는 죽었어 대위님은 어때? 좋지 않아 추락하다 시간을 잃어버렸거든 파일럿도 무사하다 이상 대령님, 기지 확보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죽었고요 합류하겠습니다